잠시 후우 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분입니다. 진짜.. 진짜 많이 기다린다. 미쳤다 저거. <웃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럴까? 안녕하세요. 광수TV 성광수입니다. 여기 한국의 1호점 블루버털이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런데 쫓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블루버털이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장사가 잘될수 있을까? 스타벅스를 따라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뭐 이제 개량화된 그런 커피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블루버틀이 저는 더 핫하게 더 떠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렌드가 딱 바뀔 시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터벅스를 앞질렀다고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도 또잘 하더라고요 국내 이제 지금 블루보틀 대표가 나름대로 장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성수동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래도 한번 겪고 나서 지금 상권이 형성이 또돼 있는데 청동구에서 그래도 젠트리피케이션 올라오기 전에 바로 차단하고 그걸 다 잡은 상태예요 그걸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봤을 때도 장사를 좀 하는 대표가 여기를 대표를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그리고 또한 가지 사실은 원두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커피 브랜드를 근데 블루버틀은 단일 품목의 원두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 줄을 줄서 있어요 <웃음> 저는 못 기다립니다 나중에 와서 먹을 겁니다 왔다가 혹시라도 먹을 수 있나 해서 왔는데 못 먹겠네요 <웃음> 아니면은 나중에 한번 맛평가는 할게요 제가 근데 지금 요 주위에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맛이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 저가형 커피가 확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가의 브랜드가 돌어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줄서 있는 거 보십시오 고가를 찾는 사람들은 고가를 찾을 수 있고 저가를 찾는 사람들은 또 저가를 찾겠죠 이런 부분을 장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저가를 선택하는 고객들을 선택할 건지 이 부분도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장사했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형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가를 저는 선택을 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트렌드 자체는 계속 바뀝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픈할 때도 아니면 브랜드를 선택할 때도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왔는데 도저히 못 먹어요 <웃음> 제가 볼 때는 저못 기다립니다 저도 바빠 죽겠는데 아 이거는 못 기다립니다. 나중에 제가 커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벌써 입맛이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커피를 제가 처음 오픈하려고 했을 때이 커피, 저 커피 다 먹어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외국에 갔을 때 일반 커피를 먹다가 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벌써 입맛은 퀄리티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낮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커피를. 그래서 나는 외국 나가서도 커피를 찾아서 먹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또싼 거를 먹다 보니까 또싼 거가 또 먹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 고가를 찾는 사람들은 매니아층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루버틀이 어, 스타벅스를 이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야줄 봐라 이것이 도저히 못 기다린다 이거 오늘 말고 어저께 저녁 12시부터 기다렸던 사람이 처음 먹었대요 여기 독특하네요 빨간 벽돌에 아, 나는 친구의 아시는 분이 이 건물주라고 하네요 건물주가 예전에 그 뭐야 햄버거집 색색버거 초창기 오픈했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줄 안서요 지금은 사람 없어 야 장난 아니네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늘은 가고 아까 차 세워놓은 그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밥이랑 먹으러 가자 <웃음> 이거 더잘못 먹는다 뭐야 이 아가씨 블루 버터로 온다고 블루 입었나 보다 자, <웃음> 아, 저... 어어니까 진짜... 네 나이스 미치우 사 한번만 사시 한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해석 야! 가위바위보에서 한명 희생하게 하자 어? 아 한명 하루종일 기다려서 어? 테이크아웃해서 오자 어때? 어? 가위바위보 어때? 얘지 아 여기 카페 대표님이 저하고 또 친한데 대표님 어머니가 하는데네요 근데 20년이나 되셨어요. 청국장이랑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한국사람들 똑같아 지금 이제 스타벅스 자체가 좀 식상해 식상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들어왔으니 스타벅스를 100% 이기지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똑같은 거거든 스타벅스가 식상하기 때문에 저 대체 브랜드가 뜰수 밖에 없었던 거지 트렌드가 이제 바뀐 거야 또 예전에 그 스타벅스를 핸드들이 말고 그냥 뽑는 거였잖아 스타벅스가 근데 어느 순간 오토로 뽑는 걸로 바꿔서 말이 많았잖아 그치 스타벅스도 핸드드립 프리미엄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벌써 트렌드가 이쪽으로 넘어왔고 핸드드립으로 성공한 업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컨셉 차이가 완전히 뚜렷하지 이쪽은 완전히 핸드드립으로 한 거고 예전에 프랜차이즈 카페 한참 확 카페베에는 한참 확 유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행한게 로송카페 개인 핸드드립 해주고 자기가 막 직접 뽑아주고 막 그런 가게들도 한때 유행했었어 을 근데 또저가로 갔다가 그 이후에는 딱 정해졌지 한국 브랜드는 완전 저가로 갔고 고급 브랜드는 스타벅스다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고급 브랜드가 들어왔으니 스타벅스는 중간 브랜드가 된거야 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고급차 고급을 먹던 사람들은 더 고급을 찾겠지 그러니까 블루버터리 이길 수 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저가 먹는 사람들은 저가만 아예 저가만 찾잖아 아예 격차가 나는 저가형 브랜드 요즘 감성커피가 그래도 좀 많이 프랜차이즈가 나가더라고 백다방은 많이 없어졌고 감성커피가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 근데 감성커피가 내가 봤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 딱 건널목 앞에 이제 점포를 내줘 아, 어, 그 점포를 본다는거지 많이 팔아서 남을 수 있는 장소를 프랜차이즈를 내주는거지 막 내주는게 아니더라고 걔네가 보니까 세네팽에 건널목 앞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자리 그런 데만딱 내주잖아 감성커피가 근데 어, 예전에 이제 막 저가형 주시 이런거는 막 내줬다고 쉽게 말하면 골목 안쪽까지 다 내줬잖아 그러니까 폐점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저기 블루버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내놔도 지금은 찾아오지 어디를 내놔도 그리고 직영점만몇 군데만 낸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지 오늘 제가 블루버털을 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4개 정도 차리면 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은 안 봤지만 벌써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를 능가했다고 하니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와서 먹는 모습도 좀 찍고 커피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커피는 나중에 아니 가위바부 하자니까 안 한대요. 어차피 제가 져도 안할것 같으니까 안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